안녕하세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을 건축한 사례 소개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인 상가주택에 대하여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런 상가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는 제 고객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는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일번 건축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A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다니던 직장도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무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늘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은퇴 후가 걱정이 되었던 것으로 특히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50대 중반이면 그만두어야 하는 회사 분위기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도 않았고 막연하게만 했는데다가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주식투자나 아니면 창업 같은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상가주택을 짓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어느 날 신문에서 신도시의 상가주택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자신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다행히도 아내도 큰쾌히 동의를 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한 직장 상사 가운데 판교 신도시의 상가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는 선배가 생각났는데 그분으로부터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자금 확보가 가장 관건이었고 사실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설계나 건축 등 건축과정 그리고 사업성에 대하여는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현재 자신의 조건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는데 다행히 그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여유자금과 특히 당시 아파트 값이 올라 그때가 상가주택으로 갈아타는데 혹이라는 선배의 조언도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되는 게 있었는데 당시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학교가 문제로 고2와 고3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고2인 딸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지 구입과 설계 및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딸의 입신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틈틈이 상가주택에 관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상가주택이 건축되거나 활성화된 판교, 광교, 위례 등 현장도 수시로 방문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으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직장인인 그에게 인터넷은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는데, 택지에 관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련된 정보도 많았고 지역마다 있는 인터넷감비는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신도시 상가주택 입주자들만 모이는 카페가 있을 정도인데 여기에 가입하면 해당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가주택에 관한 모든 것을 볼수 있고 여기에는 택지 소유자들만이 아니라 건축사 사무소, 시공회사, 자재회사 등도 가입되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상가주택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의 홈페이지나 카페들도 있어서 일일이 그런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지 않아도 이런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아내가 주도했던 건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A씨는 그로부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대지를 물색하기로 하였는데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존 도시에서 상가나 주택의 임대성이 높은 지역의 대지를 구입하여 상가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과 낡고 활용도가 낮은 건물이 있는 대지의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또는 리모델링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 각지에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내의 상가 주택지를 구입해서 건축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A씨는 바로 이 가운데 미사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지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가 이곳을 선택하게 된 것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미사지구는 자신에게 모든 것이 유망하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은 교통이나 직장, 자녀들의 교육에도 무리가 없으며 특히 서울과도 가깝고 한강과 주변에 둘러싼 산과 자연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지 물색부터 건축의 모든 과정을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아니 직장 관계로 자신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그의 아내가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대지 물색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설계 시공 등 건축의 주요한 모든 과정을 아내가 거의 도맡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게도 했지만 아내의 판단이 더 나은 것 같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주택이다 보니까 주방의 위치나 크기 자녀방, 안방, 수납공간 등설계 모든 점에서 살림을 하는 아내의 판단이 훨씬 좋았던 것이죠. 또한 건물의 외관이나 마감 등에 있어서도 여자들의 안목이 남자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 설계자나 시공사와의 대화도 그랬는데, 건축이나 건설하면 복잡하고 딱딱하다는 선입견은 옛말로 지금은 대부분 집 짓는 일에 나서는 건축주는 남편들이 아니라 대부분 아내들이란 말을 실감할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사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A씨 부부는 건축을 무사히 마쳤는데 집을 지으면 10년을 감수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고 이러한 것은 A씨 부부 뿐만 아니라 신도시 등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만한 일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은 그야말로 그 옛날 집장사들이나 마구잡이로 공사비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죠. 또한 그렇게 된 것은 다행히 믿을 수 있는 건축사를 잘 만났고 설계와 시공까지 담당해줬기 때문인데 그것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소위 디자인 빌더 방식으로 일관되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과정이 수월하고 또 비용도 아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AC 부부가 시작부터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걱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사하는 내내 마음 졸이던 때도 있었고 잠못 이루던 때도 있었다고 했는데 건축의 무요한인데다가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걱정보다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즐거웠다고 하였고 설계 도면이나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날 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는데 외장공사를 마친 후 보호막을 철거한 날의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한마디로 감동이고 감극이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이것이 내 건물이라니 마치 거창한 빌딩의 주인화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동안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루어낸 바로 내 건물이라는 생각에 마치 갑부가 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행인 것은 가장 염려를 였던 임대가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지 구입이나 설계 시공 과정도 그렇지만 자금 계획상 임대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기 때문인데 대지 구입비와 초기 공사비는 그동안 보유 중이던 돈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공사비 조달이 염려스러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를 주는 대책을 갖고 있었는데 2,3층의 주택이 공사 중에 바로 계약이 되었고 1층의 상가는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카페가 입점 필로해서 아주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웬만한 지역이라면 2,3층에 있는 주택은 임대자를 구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그래, 않습니다 그것은 요즘 아파트 임대가가 비싸서 투룸이나 쓰리 룸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의 주택은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높아 아파트보다야 크기나 구조, 각종 편의시설이 좋지는 않지만 가격이 훨씬 싸고 실내 구조나 인테리어도 아파트에 비하여 크게 손색이 없기 때문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땅값과 공사비 등 투자되었던 모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일정 상가와 주택의 일부분을 월세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도 생긴 데다가 특별히 집을 짓고 나니 기대 이상으로 만족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4층과 다락 공간은 특별한 공간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4층과 특히 다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입주하게 될 4층은 어느 아파트보다 훨씬 좋았는데 설계하면서부터 4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주인이 거주하는 4층과 다락층은 마치 2층짜리 단독주택과 같았습니다. 특히 다락층은 특별한 공간으로 경사 지붕과 뻐꾸기 창이 있는 다락방은 어린 시절의 로망이었던 것이죠. 비나 눈이 내리는 날 아늑한 다락에서 뻐꾸기 창으로 비나 눈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낭만이라니 답답한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또한 다락층의 일부분에 옥상 정원을 만드는 것 또한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나 누릴 수 있는 호사였습니다. 그것은 옥상 정원에는 부분적으로 데크를 깔아서 운동이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꽃밭과 텃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바비큐나 야외 식당으로도 매우 훌륭한 공간으로 한여름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온 가족의 식사도 하고 계절에 어울리는 꽃밭을 만들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은 가족의 화합과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이같이 좋은 집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로 이렇게 하면 누구나 건물주가 될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경우는 직장생활 을 하던 A씨 부부가 미사 신도시에 상가주택을 건축하게 된 동기와 건축과정 등을 설명드렸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수 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지개발지구에 상가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제가 판교를 비롯한 광교, 미사, 동탄 등 신도시와 일반 지역의 상가주택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많은 건축주들을 만났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A씨와 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직장인들이었고 또 자금은 대출을 활용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건축에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물을 지은다 하면 돈이 많거나 또 시간이 남아 두는 사람들인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특히 내 돈을 전부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용하거나 금융을 잘 활용하는 등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하다가 돈을 벌고 잘하면 디벨로퍼로 그러니까 아예 직장사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소규모 건설 회사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로 결단력과 추진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강구한다면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건물주가 될수 있고 바로 그러한 사례가 오늘 소개한 A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점들을 참고하셔서 바로 누구나가 바라는 건물주가 되고 또더 발전해서 디벨로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가주택을 직접 지어 살고 있는 a 씨 사례를 소개했는데 혹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신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자비나 수익금 또는 건축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